안녕하세요! 투하드 현빈입니다! 오늘은 밥먹기 전과 밥먹은 후에 몸무게 변화를 측정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하드입니다 오늘 비니비니들은 이제 막 축구훈련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요 밥먹기 전 몸무게를 재보고 저녁밥을 많이 먹은 후 누가 더 몸무게가 늘어나는지 비교해보겠다고 하네요 현빈이는 42.8, <웃음> 태빈이는 40.7이 나왔네요 오늘은 오늘은 두부 반찬, 음, 반찬이 좋철하네요. 무시가 어째 좋철하고니 네 애들 다 재운 다음에 보자 오늘 저녁 반찬은 두부 부침에 김장담근 김치. 비비니 식구들은 김치를 너무 너무 좋아해서 무슨 음식이든 김치. 김치와 함께 먹는답니다. 라면을 뜰려겠어요. 그럼 나도 뺏어 먹을 겁니다. 나도. 나도! 응. 두 개? 두개여 주세요, 두 개. 물량은 n g a 하나고요. 얼마 g 쌀 o 투나 g a n 두 개입니다. 오대단 u n g and y o u n 게. Young a 고 d y 이 u n g Young and young. Young and young. Young 아싸 먹기 뭐라니까 따시나우 네놈 그릴 때 동안 기다립니다 현빈이는 밥에 김을 얹어서 여름 여름 여름 빈이는 밥에 김치를 얹어서 룽 드디어 물이 퍼글빨빨 뽀글 끓고 있습니다 뽀글뽀글 보글 뽀글이라면 보글 넣어주세요 습까지 쳐다놓고 면발이 도망 못 가게 눌러 눌러 마지막으로 초비트라면의 어. 핵심 음. 김을 넣어줍니다 넣어야 너구리처럼 맛이 엄청 나게 맛있습니다 아니 저배고프다 <웃음> 맛이야? 난 아, 죽어 거쳐면 안 찐다 위에 조금 끓을때 동안 버려집니다 떨어졌어 저는 꼬들꼬들한 라면을 좋아해서 조금만 더 끓이고 가르치야 할 겁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음이 냄새는? 짜잔! 체리교 라면이요 형님 먼저 자 그럼 이제 아우도 먹어볼까? 음... 무슨 말인데? 좀더 잘할 것같 세상에 티비야 너 그러다 체하다 케빈이는 저녁밥을 다 먹고 라면은 또 남은 밥을 더 말아먹었답니다 보물은 아 몸에 안좋으니까 좀 남겼습니다 밥은 다 먹었고요 네. 자 이제 다 먹었으면 그릇들을 치워주시오 음? 음? 마지막은 리소스로 마무리 케빈이가 네. 잘살펴놨 라면 끓이 네. 내려서 반죽이부터 네. 딸기 바나나 쉐이크 나왔습니다 감점합니다 음. 이건 엄청나게 몸에 좋은 딸기입니다. 이건 설탕도 안 들어가고 딸기하고 바나나 우유만 들어갔습니다. 몸에 좋은 딸기처럼. 또 신빵 음, 나왔습니다. 바나나 두 가지 방법. 빵 위에 샤베트를 샥샥 펴 발라서 먹기. 빵을 쿡 찍어서 먹기. 비니 비니들은 그렇게 먹는데 왜 살이 안 찌는지 모르겠어요. 맛있게다 먹었다. 이제 몸무게 재료 가볼까요? 뭐 먹고? 밥 먹고 라면 먹고 라면에 밥 말아먹고 딸바시게 먹고 식빵 먹고 아 배불러 자다 먹었습니까? 네 음. <목소리> 진짜 다 먹었으니까 이걸 재밌 하겠습니다 네 41.6 2kg가 쩘네요 거의 아 그렇습니까? 난 43.7kg 43.9 0.7 3 7뭐더 쪘어! 박스 운동하고 했는데 0.2 더 쪘어! 0.2 뭐더 쪘지? 43.6 주저또한번 해보세요! 또한번 해보세요! <웃음> <웃음> 그럼 9점? 사 친절하게 깜짝 놀랐지 그대로는. 자 끄겠습니다 바이바이 인사하세요 바이바이 야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잘해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우 <웃음> 제가 <오, 진짜. 웃음> <웃음> 안녕히 주무세요 <웃음>